원소? 아 원소가 주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? 네. 아 그럼 그거에 대해 배우는 거군요? 네. 근데 그럼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니까 말이 낯설진 않은데 우리 예전에 저번 시간에 지금 주기율표랑 뭐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? 음..네. 아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 <웃음> 어, 먼저 원자반지름은? 만지르면... 네.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여 이 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반으로 원자 반지름을 정의해요 어? 이게 무슨 말이죠? 말이 되게 어렵네. <웃음> 어, 어, 이렇게 원자핵 두 개가 있는데, 네, 이거를 이두개 사이의 거리에서 딱 반이 원자 반지름이라는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네. 음. 안녕하세요, 건강학습 영소 구독자 여러분, 꼴찌에서 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